얘를 깨달아 같이 부정하면 x제곱은 뭐가 아니다? 4가 아니다. 그럼 얘를 부정하면 x는 2가 아니 권하를 부정하면 고잖아, 고 맞니?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수학은 고 권하에 굉장히 예민해 자, 그럼 정의형은 그렇고 치역을 구할게요 자, 치역은 아까 x분의 1, y는 x분의 1이었는데 생각해봐봐 얘 점근선 뭐였냐면 분모 0되면 안돼, 맞지? 이 값이 0이 되지 못해 이게 정근선이었어 그러면 정의역은 저 정근선을 제외한 모든 실수 치역도 저 정근선을 제외한 모든 실수거든 그럼 보자 얘는 정의역은 분모가 0 되면 안되니까 x는 5가 정근선이지 그럼 이 값이 0되지 못하니까 y는 7이 되지 못해요 y는 7이 정근선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역은 x는 뭐가 아닌? 5 아닌? 모든 실수고, 치역은 와인은... 응. 그럼 얘는 정역은 누가 아닌... 사아닌, 치역은 구가 아닌... 됐나? 네. 어우, 따뜻하니 좋다... 왜... 아니면... 마시고 싶어? 네. 아니, 아니... <웃음> 마셔도 돼? 아마 근데 너는 마시면 화장실에서 못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장염형은 솔직히 좀 힘이 빠지지 그러니까 물 자주 마셔야 돼탈수생겨 내일도 병원으래요 그래 똥꼴을 봐야지 아니 <웃음> 아우 들었노 진짜 아우 색깔이 딱 그건데 네? <웃음> 전화해갖고 내 진짜 밥먹고 있어도 못떡다고 아니. 선생님, 식사 중이신가요? 아닌데, 음. 그, 그런 얘기를 할 거면 각자 물어봤어야지. 아, 그래가하 선생님, 천천히. 제가 장염이 생겼는데, 지금 화장실을 너무 들락날락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선생님, 혹시 식사 중은 아니신가요? 어, 괜찮아, 말해. 아, 이쪽은 그럴 수 있어서 식사 중 아니신 거죠? 음, 음. 선생님, 제가, 아, 세상 장염이. <웃음> 이러면 몰라. 근데, 무턱대고. 만약에 내가 밥을 진짜 먹고 있었어. 먹고 있는데 내가 먹고 있는 청국장이었다 생각해봐 아니면 낫또나 그치? 아니 그래도 승헌이 착했던거야 본인의 응급상황을 얘기한거지 그래서 혹시나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 선생님 저 학원 가는 길에 아니. 이마트 화장실에서 잠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거지 휴지좀 갖다주세요 이런것도 대박 우리 어 얘를 두 가지로 바꿀 수 있었거든 예를 들면 축이 1이야 기억해? 네, 축 어떻게 네. 구해? 어, 네. 네. 어 그러니까 하도 내가 얘기하는게 일단 바뀌어 있지 그럼 예를 들면 1,1이라서 얘는 Y는 최고창기에 X-1의 제곱 플러스 1이거든 이렇게 해도 되고 얘를 Y는 이정도어서 x 제곱 마이너스 2 0 x 까지 쓴 다음에 밖에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이이 y 0면 마이너스 0를 해줘야 돼서 이렇렇 바꿀 수도 있는 는지 여기서는 사실 이렇게 빠르게 바꾸는 방법이 나한테는 있습니다 0 0 0 0 0 0 0 0 0 0 0 시킬 겁니다. y는 보세요 0모0 x 플러스 0이 있어요. 0 0 0 여기 앞에 2니까 2의 x 플러스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이0 0 0 0 0 0 0 0 0 0 0 0 0 0이0 0 0 0 0 0 0 0 0 0 0 0 나머지는 위에 얹어놓습니다 괜찮아요? 얘는 y는 x 플러스 1분에 x 플러스 1 묶어놓고요 원래대로 되려면 마이너스 6을 해주는 게 맞죠? 네 그럼 얘 때문에 뒤에 1 생기고요 앞에는 x 플러스 1분에 마이너스 6 그러면 이렇게 바뀌잖아 얘도 바뀌고 얘는 원래는 어떤 그림이었던 거냐면 원래는 어떤 그림이었던 거냐면 y는 x분의1과 그림이 같은 거야 근데 정근선이 x는 4 y는 9로 바뀌었잖아 0에서 0 그러니까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9만큼 이동시킨 그래프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두 개의 정근선이 있는데 얘가 x축이 아니라 더 이상 x는 4 얘는 y는 9 k가 1이잖아요 0보다 크니까 점근상에 대해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대칭축도 여기를 지나가는 거고 여기를 지나가는 거고 알겠니? 얘들아 응. 함수 원래 다 공부 쉬워. 너희가 너무 이상하고 어렵게 가는 거야. 아닌데 라 표정을 짓고 있다. 분모에 마이너스 꼴보기 싫어요. 마이너스를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분모에 x-2가 있고 마이너스 5 놔두고 x-2 줘도 되죠 그럼 얘 마이너스 2는 사실 플러스 2가 있어야 없어지는 거죠 플러스 2가 나가면서 마이너스 10이에요 그 뒤에 마이너스1 붙었죠 그럼 이렇게 먼저 해주면 뒤에 마이너스 5가 생기고 앞에는 x-2분의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그럼 원래는 x분의 마이너스 10이라는 그래프가 있었을 건데 걔를 x정근선이 2, y정근선이 5인 상태로 옮긴 거지 여기가 x 는이 e, 여기가 y는 뭐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5가 되면서 여기가 음수니까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이 네. 정리해주세요. 자 가보자고요. 자 일단 어~ 얘인데 x 정근선, 얘 유리함수니까 정근선부터 살자고요. X 정근선은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0이죠. Y 정근선은 저 값도 0이겠죠. 그럼 X는 0이 이거야. 이게 X는 0이야. 그럼 얘는 Y는 0. Y는 0. 그럼 밑에 써줘. X는 0, Y는 0. 그럼 K 값이 0보다 그. 크잖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내 성발도 안 나오게. 오케이? 이래주시면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그럼 얘도 그려볼게요. 그럼 얘는 X 정근선이 분모는 0 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에 Y는? 음. E. 그럼 여기 세로선이 x는 마이너스 1 가로선이 y는 2 e 써야 돼 y는 식기야 그러니까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괜찮습니까? 이 정도 그려주세요 지금은 됐니? 정의역, 치역은 어차피 를 그렸으면 x는 마이너스 1아니 모든 실수고 치역은 y는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 삼십삼이다. 그럼 나머지도 그림이 다 똑같은데 얘 보자 X축방향으로 이만큼 Y축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한데 그럼 얘 원래 점근선부터 그려봐 X는 2, 0 맞지? Y는 0이지? 근데 X축으로 2만큼 가면 새로운 점근선은 X는 2, Y는 1이지 그럼 이걸 가지고 있던 K값이 원래 1이었던 이 녀석을 상, 어떻게 되어있어 Y는? 분모가 뭐였겠어? 음, K는 1이고 여기 1이 붙어있었겠지? 오케이? 아니면 x축으로 1만큼 x 대신 x 마이너스 플러스 1을 대입 y 대신 y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 이렇게 바꿀수있으면 바꾸면 되잖아요 괜찮겠습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자이 녀석의 원래 x정근선은 0 y정근선은 0 k값은 5 그럼 평행이동하면 x정근선은 마이너스 4 y정근선은 마이너스 2 k값은 변화 없어요 이거 가지고 만듭시다 x, y는 x 플러스 4분의 5 마이너스 2 괜찮합니까? 여기까지 네. 네. 네. 여기까지 정리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